어 정말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 우리를 우리 참 도전을 주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먼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해보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천국이 at hand라 거죠.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할 때가 됐느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어부이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회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찰스풀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한그 한 죄에 대한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죄의 회개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회개와그 믿음이 신앙이 동전의 양면 또는 닭과 계란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회개를 하면서 정말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엄청난 이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을까. 이걸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어떻죠? 그림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 믿은 이후에 가는 길은 정말 낭떠러지 길이에요. 험악하기 짝이 없는 길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넓은 길은 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죄악이 관영을 했어요. 이 현대사회가 완전히 완전히 지금 죄악에 관영이 됐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기승을 부려서 정말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다운 복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에서도 선포되어지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지금 우리를 깨워야 되는데 성소를 깨워는 되는 이런 메시지는 더더욱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거죠 제가 지난주에 거의 20년 넘게 과거에 대학에서 좀 무브먼트를 했던 후배하고 이제 연락이 됐어요.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후배는 여전히 참그 똑똑한 후배였어요.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꽤 잘했죠. 똑똑한 후배였는데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형 얼굴에 완전히 독기가 착 빠졌네요. 없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냐? 이제 그 후배 말은, 형은 그때 이제 제가 초신자 시절이죠.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를 아주 불살라버릴 정도의 불안함으로 꽉차 있었다고, 굉장히 그뭐 혈기 가득 차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한 30여 년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영혼을 빚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 물론 끝에는 지옥간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맺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 정말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기가 쉽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니까 이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여러분, 이 지상에서 상급 다 받고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 지상에서 인정 다 받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이제 회개를 하고 완전히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사회는 완전히 죄악이 관용한 사회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정말 공의를 외쳐야 되는 공의와 회계를 외쳐야 되는 시점이 정말 도달한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로 지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한 시야 도래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더러운 물에 있으면 그 신앙을 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무리에 속하고 그러한 무리가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셔야 돼요. 때가 너무나 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동시에 여러분은 그러한 공동체로 지금 이동하셔야 돼요. 자 아멘! 정말 그 회개에 대한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로 정말, 그,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든, 뭐, 어디에서는 저의 죄악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들도 어우, 정말, 정말 너무 보여,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을 정말 알게 하신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는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보시면 회계는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회계가 뭐냐면, 지금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계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다잃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미련 가지시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턴해버리는 거죠. 뭘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사기친 것들 몇 배로도 갚아주겠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쵸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가야되요. 는 예수님께로 안가면 또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자 그렇죠. 세상의 종교들 중에 죄를 깨닫게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죄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와 버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 하면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회개는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자신의 수양에 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철저하게 무능하게 됐어요. 우리는 타락한 이유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콜링해 주시지 아니하면 소명을 주시지 아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희망을 주시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는 돌이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거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보면 자 보세요 그 어떤 어떤 장이 이제 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필드가 있다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가야 돼요. 이쪽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옥이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옥불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이게 지금 낭떠러지잖아. 여기서 어떻게 나와? 여기에 동력이 뭐예요? 뭐예요, 뭐 동력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설계 자체가 이거 블랙홀이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빠져요. 엄청 장이 엄청나요.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죄악이 관영한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죄가 엄청나게 관여, 관용하게 돼 있어요. 가. 근데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돼요.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나 by, 따라해 봐요. By Grace. By Grace. By f by a by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죄의 중력자, 엄청난 이 중력, 그 블랙홀의 필드들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못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오자마자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못 깨달아. 계속 가. 회귀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좀 드렸지만 아주 우리, 우리 로봇 분야에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그 형제는 엄청난 죄의 필드에 있었죠. 뭐죠? 항상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고 이또 대학도 최고 명무대 나왔고 한국에서 누구 하나 그 형제를 비판하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저하고 이제 한 4년 전에 만나서 친하게 돼서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저랑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좀그 비싼 식사가 아니라 이제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줬거든요. <웃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했더니 이제 기도를 이제 제가 기도해 줬죠. 저는 불신자한테도 기도를 일상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학생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로 하면 이제 PD 계열, 민중민주 계열인가요? 학생 때 그걸 했고 예,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 <웃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저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 그날 따라 그러지 않는데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했죠. 야, 어 너는 그러니까 너 전교 1등했지 맞대요. 그래서 너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맞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있는 줄 모른다고 사실 너의 상태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상태라고 그 말을 듣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가 사실 오늘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너의 상태에 대해서 너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장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기도해주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간다 이야기해도 지금은 수능을 좀 하게 되세요. 그분이 그처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이것들은 엄청난 중력장이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덫이요 덫. 그래서 현명하다면 그걸 던져버리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죄 짓는 자리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아멘. 아멘. 자 회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 오늘 제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는 계속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레, 데. 김엘, 달레, 해, 바브 사이, 테트 요트, 카프, 라멧 맴, 눈, 사메흐, 아인, 페, 차데, 코프레쉬 신, 쉰, 타브.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아, 레, 페, 김엘, 달레, 해, 바브 사이, 에테트 요드카프라멘 맴 눈싸 맥 아인페차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모음은 이런게 모음이구나 이정도 아시면 돼요 아, 아가 이런게 아 발음 나고 이게 예 발음이 되죠 아 쟤레요드 아, 체레, 세골, 쇄골, 하탭 세골이 예 발음이 나요. 이 발음, 히렉어도 히렉. 그 다음에 이게 이발음이 예, 예, 쉐바는 이 발음이 아니라 장모음 뒤에서는 예 발음이 되고, 예 짧은 발음이 되고, 단모음 뒤에서는 발음 나지, 발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 발음은 홀렘바브하고 홀렘. 자, 이런 것들이 오 발음이 되죠. 카메, 하메탭 카메츠. 이들이오 발음이 됩니다. 우 발음은 슈렉, 다음에 키프츠, 이런 게우 발음이 돼요. 자, 다음에, 그, 헬라어를, 헬라 알파벳 한번 같이 볼까 이게, 이게 대문자, 예요 소문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람다, 미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자윗슬은 피키 푸시 오메가 좋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의 헬라가 읽기 쉬워요. 자 이게 지금 모음 부어죠.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냐면 이게 지금 자음 이게 눈이죠 눈. 어디 있어요? 이거 비슷한게? 눈이죠 눈. 눈에 다음에 뭐죠? 카메 지금 카메츠가 왔죠. 그럼 얘가 뭐죠? 나죠, 나. 나. 나. 얘는 해트죠, 해트. 해트고 다음에 얘는 여기서 여기 파타 그죠, 파타. 그러니까 얘도 하죠, 하. 하. 얘는 매미죠. 매미나 네. 눈이나 이게 끝에 오면 붙여 읽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하무가 아니라 나함. 나함. 히브리어는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나함. 나함. 나함. 나함. 나함. 나함. 나함은 후회하다, 한탄하다, 이런, 이런 의미가 많아요. 돌아오다, 후회하다, 한탄하다 의미가 많이, 많이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회계 회계가, 회계의 어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아 헬라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에서, 뭐를 후회하고 한탄할까요? 죄를. 회계는 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나함. 나함. 나함. 나함, 나함, 얘는 지금 뭐죠? 쉰이죠, 쉰. 쉬 발음이 되고, 얘는 지금 현대 현대 지금 히브레에서는 이게 바브예요. 바브의 점이 안쪽에 왔으니까 뭐죠? 우 발음이 되죠. 그쉬 우하니까 슈가 되죠, 슈. 슈. 슈. 슈. 슈. 슈. 여기는 뭐죠? 바트 알레 베트죠 베트 배트. 그니까 후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슈브 슈브 슈우인데 슈브. 슈브. 슈브. 슈브 슈브 돌아오다 돌이키다예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게 원어로 보면 후회하다 한탄하다 그리고 돌이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나 나 함. 함. 나, 함. 슈브. 슈브. 슈우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헬라어는 그야말로 우리가 발음기어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게 맴이죠. 엡실론이죠. 얘 발음 돼요. 매. 얘가 뭐죠? 타우죠. 타우. 알파니까 그러니까 메타. 뉘니죠 no. 음. 오미크린니가 노이아 노 아. 자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 메타 메타 메타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지금 메타노이아는 메타와 자 노이아가 이제 합성된 말로 자 뭐냐면 아는 것을 바꾸다 즉 회개하다 의미가 된 거죠. 메타노이야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이제 돌아서다 라는 의미가 있는게 얘는 에 그리고 에피피스스스트레레포포 에피 스트레포 에피 스트레포 여러분 이게 발음 기호를모르겠으면 이거 지금 알파벳 그대로 보지 엡실론이 에이 발음 되고에 피죠 얘가 P 발음이 되요. 이오타, 이 발음이 P. 그러 얘가 시그마죠. 스 발음 되고. 얘가 타우니까 트 발음 되고. 로우니까 R 발음이 나고. 엡실론얘 발음이 되고. 얘가 피죠. 피. F 발음. 오메가니까 오 발음 되죠. 그러니까 발음기요. 알파벳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에피, 에피, 에 스트레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피스트레포 그럼 얘는 돌아선다, 전환한다 의미죠. 자,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는 좀 기억을 해보세요. 메타노이야.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자, 그 뭐죠? 히브레에서는 뭐뭐가 있어요? 나함과 슈브 시작! 나, 나함, 나함 슈브. 슈브 나함은 후회한다, 한탄하다 죠 나함, 슈브는 돌아오다 돌이키다죠. 그다음 메타노이아는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레포. 에피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레포. 에피, 에피 자 히브리어의 회개하다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죠? 나하, 나하 슈브가, 나하, 슈브가 슈브. 있죠. 헬라에는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가 있어요. 나함 슈브하고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는 좀 기억을 해,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다 의미가 한탄하다 후회하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결론을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전에 여기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죄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류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동성애, 하나님 무시하는 것, 근친상간에 거짓말하는 것, 뭐, 이제, 어떤 정권는 어떤 종교나 사상은, 통일전선전술이나 타케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하나님은 거짓말 허용 안 하세요. 질투, 강간 살인, 시기, 간음, 불평, 반항, 우상숭배, 탐욕, 도적질, 하나님 언약에는 신들에게 절하는 것, 이기심, 보세요. 뇌물 받는 것, 재판 왜곡하는 것, 다른 신, 뭐 잠원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일월성진 섬기는 것, 귀신을 맞아들이는 것, 너무나 요즘 귀신을 많이 맞아들이는데, 현대사람들, 신접한자에게 문의하는 것, 교만, 애배하는 것도 폐쇄하는 것. 요즘에 어떤 교회를 이 교만한 자들이 폐쇄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르겠어요. 다음 불경건한 것들, 악한 말들, 보세요. 악한 상상들, 상상까지도 죄예요. 남을 해치려고 음모하는 것, 다음에 부패한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여된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너무나 망,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묵시가 지금 그친 것 같아요. 레벌레이션이 그쳐서 너무나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악을 사랑하는 것. 자,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 다음에 육을 위한 적용. 정역. 죄악을 행하는 것, 죄를 생각해내는 것, 저주하는 것, 선한 사람을 비사, 비난하는 것, 책망을 거절하는 것, 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것. 요즘 돈 있으면 재판을 이기나요? 변호사님들 악한 자 옆에 쓰시면 안 돼요. 다음에 술자 보시면 술취하는 것, 절제 없는 정요, 욕정에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게 말하는 것, 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는 걸 거절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고의적인 무지, 우준함에 지각이 없는 것, 다 죄죠. 지금 번호 몇 번째 갔어요? 불순종. 자기 마음의 상상을 따라가는 음탕한 짓을 범하는 것. 의에서 돌아서 는 것,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것, 죄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 다 죄예요 여러분. 지금 몇 번이죠, 번호가? 번호 몇 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악들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 의인을 괴롭히는 거, 빨간 것만 볼게요, 제가. 심판이 없다고 자신을 속여 믿게 하는 거, 심판이 왜 없어요? 요즘 이런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세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상을 기뻐하는 거, 가난한 자를 삼키는 거, 죄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더러운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모여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지금 몇 번이요? 280번까지 왔어요. 여러분. <웃음> 보세요. 자, 죄를 덮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다음에 보시면, 자, 근심과 걱정도 죄악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다음에 성령, 회방죄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제야들이죠.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음해,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아.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약은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약에서 빠져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원해요. 절대로, 위로로 구원 받는 거아니라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욱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절대 힐링만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또 성령의 교제 나누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회계 자체가 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한번 쭉 봐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악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못 빠져요.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려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원죄가 있죠. 아담의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을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게 원죄죠. 자, 인, 그 교만이 원죄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범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나해란 죄들이 이 자범죄들이에요. 자범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다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 뭔, 무슨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 무슨 죄? 읽어보세요. 분명해, 분명해, 분명해.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는 분들, 절대로 방해하시면 안 돼요. 에레미아를 투옥하고, 그들 시득이 어떻게 됐어요? 두눈 뽑혔죠. 그리고, 눈이 떠있는 사람, 자기 아, 두명 아들 죽었죠. 엄청난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언론만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만 보고 어떤 목회자나 이런 목사님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분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그 선지자들을 이단이다. 잘못되도록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대열에 서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해방죄는 용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그분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시드기가 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특별히 이런 죄악들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용서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죄악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좀 보게 된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가 되버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다시 깨워야 돼요. 우리 영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러한 죄의 수렁통에 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죄의 수렁통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사랑하신 선지자들이 몇분 계세요. 절대 그분도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안맞아도 공격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가 건드렸다 뼈도 못치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사역을 정말 최소한 방해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마귀들이 아마 그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초대교회에 싸웠던 헬라의 이원론이나 여러 가지 잡사상들을 이제 깨울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깨워서 더욱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예요. 우리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도 죄악을 멀리 하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돼요. 깨어나라고. 아멘. 자, 봅시다. 이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의 결과, 우리가 이제, 원죄와, 원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엄청는 간격이 생겨났죠. 하니님과 분리가 됐고 우리 축복의 상실이 됐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 권한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긴 거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고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옥의 유황불로 가는 거죠. 천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어서 자기 수양에 의해서 도닦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왕자인, 내가 왕이 자인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 양보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 우리 자아는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애고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센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기 힘들어요. 이 자리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죄의 결과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거죠. 교회 안에 돈숭배 사상이 들어와버렸죠.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죠. 더구나 이제 뉴에이지도 지금 들어와버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들어왔고 다음에 뭐죠? 교회에 이런 공산주의 사상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리고 동성애까지 찬동하는 무리가 생겼죠. 완전히 교회가 너무나 지금 혼탁한 영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몇 멋진 분들이 좀 계시네요.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세상의 사조와 맞서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그 내놓는 그런,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참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교회가 너무나 혼탁해졌어요.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교회와 지금 세상이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곳을 지금 찾아가셔야 돼요. 거룩한 무리에 속하셔야 돼요. 있어요, 한국에도. 거룩한 무리에 지금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무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이겨낸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영적으로 뚫려 버린 게두개 터졌으니까 거기에 있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길러진 성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 목회자가 자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성도들은 신앙의 실천이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있으면 두기 터졌기 때문에 다 죽어요. 여러분 자자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나씩 해볼게요. 정리를 하나씩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회계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죄. 죄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이제 특별히 성령의 중생함을 받는 우리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범한 죄를 뉘추고 폐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역대하 7장 14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읽었는 내, 내, 내, 내 백성이 그들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날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덤들에 듣고 덤들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칠지라. 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악한 길을 떠나는 거죠.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그, 스스로 낮추고,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시퀀스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한다. 한다. 자, 보세요. 그대로 봅시다. 시0편 32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 말을 들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자복하셔야 돼요. 죄를 다 아뢰고 숨기지 숨기지 마세요. 그럼 주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실 겁니다. 자, 자,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라요. 자, 다윗은 회개했죠. 바세바 보만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상에서는 폐가 망신당했죠. 기억나시죠? 압살롬 사건, 아도니아 사건 다 기억나시죠? 자,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라, 따라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자, 자신 있으면 죄를 지으세요. 자, 왜, 왜, 왜 대가를 받아야 되냐면, 나중에 심판때 사단이 신혼 못하게 에이 하나님 다윗은 바세바 보험했는데 아무 그 죄의 도형벌안 받았잖아요 그럴까봐 사단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사단아 다윗은 바세바 보면해서 폐가망신당했다 사단이 할말 없는거죠 자잠언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임을 받으리라. 자,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버리는 자는 긍일의 영임을 받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부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일의 영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나를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얘가 지금, 지금 요엘서가요 2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은혜가 크시다.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리 아니하신다. 자, 주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발 돌아가세요.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 <웃음>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네. 그들에게 네. 말하라. 주여와의 네. 말씀이니. 라 네. 나의, 나의 삶을 오늘도 보맹지않라 나는 악 것을 기뻐하지 않하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켰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제셀적수가 돌이키고 하시더라. 돌이키고 강제에서 떠나라 죽고자 하느냐 자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이지만사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천국이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죠.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죠. 자, 현대교회 중에 한 스타일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시작! 그럼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안 빠지네요. <웃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는 새롭게 우리는 나를 지워 으로부터 이룰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 2 0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담임새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으로 회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하고 이룰 것 그렇죠. 바울이 아그리바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억나나요? 발라드아서의 사랑과 혁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일어서, 양성과 일어서, 충성과, 일어서, 충성과 일어서, 온유와 절제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더있게 회개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응. 자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힌트가 있습니다 다음 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질이라 사람이 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거든요. 자, 참된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철학하고 달라요. 세상의 사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여러분 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를 부인해 우리의 자는 철저히 깨져서 죽어야 되는 데내 안에 누구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반역자의 삶이 있거든요 이걸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아직까지 못 내려본 들 너무나 많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역의 기질 반골기질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 말씀드리지만 말 참전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우 크리스토인상 <웃음>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후배를 만나서 생각을 하는데 걔가 기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참된 회결라는 것은 뭐예요? 자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이수사람 철저하게 죽고 누구만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만이, 예수만이 사는 있어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의 삶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죠? 우리의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수 있어요. 지금 뚜근 터졌어요. 지금 혼자 뚝내꾸려다가 죽으니까 거룩한 무리로 가서 일단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리 다음에 연합된 무리가 와서 뚝을 지금 이제 다시 막아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자, 우리가, 자,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회개를 하면,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기도 하고 나서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제 이 회개가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 지 이거 자체가 완전히 우리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출발점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예수님 성경의 주제이고. 오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문이죠 문 어, 어디를 위한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죠 예수님이 다음에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예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이요 부활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되는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죠 브랜치죠 브랜치는 어디에 붙어야 살아야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걸 깨달으시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좀, 그, 좀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됐죠?